햇빛! 햇빛 어디야? 햇빛 e 았다 내가 햇빛을 자준 건가? 햇빛이 나를 자준 건가? 응? 응? <웃음> 철학학적이철학 <응? 응>? 철학적이야 <웃음>